잘들 계셨나요? 아... 오늘은 무술년 2018년 어, 7월 아 7월 23일 음력으로는 6월 11일이네요. 오늘이 대서입니다. 대서 대서 아시죠? 대서 어디저기 그를 대필, 대피해주는 대서가 아니고, 아, 졸라 더운 날. 에, 절기, 절기 24, 24절기 중에 소서가 있고, 대서가 있습니다. 여름에. 여름 중에 뒤지게 더운 날. 그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다.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이 대서에요 대서. 늘 여러분 이 천일이 어, 며칠 전 어, 어떤 분한테 그,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 요즘 어떻게 영상 올라오는 게뜸하냐야뭐이 <웃음> 천일 영상 많이 보는 것 같지도 않더구먼. 뭐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그게, 유튜브에 영상 올릴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한다. 하나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웃음> 근데 요즘 무지하게 덥죠? 아, 무지하게 더워요. 이 천일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웃음> 지금 에어컨을 틀면, 문을 닫아도, 문을 닫으면 어두워서 이 조명이 안 나와요. 가뜩이나 이 천일 얼굴이 시커먼데,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잠시, 잠깐만. 아, 이전에 이게 여름에 이 영상을 찍는 것도 참 짜증이에요, 이거. 이거 뭔 짓거리 한다고 이질환 하냐고요, 그죠? 할 필요가 없는데. 아, 그래서 지금, 이천일이 줄어보면 여름에는 이제 손을 안 대는데, 그 좀, 요즘 시기에 아, 여러분들이랑 참 비유법으로 해가지고, 말씀 전해주기가 참 좋다 싶어가지고, 잠깐, 뭐또 아침에 라면 하나 먹다가 생각해 보니, 그래서 후다닥 해가지고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웃음> 다른 게 아니고, 요즘 계속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나, 날이 더워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어, 이게 이 더운 날씨가 지금 많게는 지금 한달 정도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 뉴스도 보니까 당장 일주일 내에는 뭐 비올 소식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게 이게 더운 이렇게 막 찜통도에 35도, 36도, 막 37도 잘하면 40도까지 올라가게 생겼어요. 이러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그 뭐예요? 그 북태평양 고기압, 고기압이 저 아래쪽에서 밀어 제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 대마도 저 아래 필리핀 이쪽에서 밀어 위로 위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저기 몽골, 티베트 쪽에서 발달한 그 고기압이 상층부 상층부라고 하죠. 상층부라는 것은 하늘 꼭대기 부분. 거기에서 자리잡고 내려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일본 뭐 이런 쪽이 전부다 어떤 형상이냐면 샌드위치가 될 꼴이 돼 버렸어요 샌드위치 여러분들 아시죠 샌드위치 음. 참 충성합니다 지금 이게 이럴 게 아닌데 <웃음> 그러다 보니 이 구름이 우리나라 상층 보니까 우리나라 하늘을 뒤덮고 있다 아니 그저 고기압대가 뒤덮고 있다 보니까 위에 다른 시원한 공기, 시베리아 쪽이나 이쪽에 넘어올 적이 없는, 안 되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정체. 이 바람이 이렇게 막 흘러 내려가야 되는데, 안 가고 딱 우리나라 하늘에 딱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일본이나, 뭐, 뒤지게 뭐, 하늘에 잘못한 일이 있나, 어쩌나 하여간 그런 거예요. 또 반면에, 저 아래, <웃음> 저 아래 지방, 아래, 그 안에, 저, 태풍이 올라오는데, 이놈의 태풍이 아, 왜또우리나라로안 오고 다 중국으로 가가지고 중국 어디서 보니까 중국은 이재민이 2천만명이래요 2천만명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인데 거기는 이재민만 2천만명이래요 태풍이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그냥 중국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중국으로 응? 이해가 되시죠? 이놈의 태풍이 올라오다가 왜 그리로 갔냐 정상적인 진로로 하면은 원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스시마해약 쪽으로 쫙 올라와야 딱 맞아요 맞는데 이게 워낙 이게 큰 덩어리에 고기압이 딱버티기고 너씨 오지마이씨 하다 보니까 이게 태풍이 올라오다 말고 깜짝 놀라 가지고 요즘 말로 깜놀 깜놀해 가지고 중국으로 틀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 이게 그 한정막이라고 하죠 이 안에서 백성들이 그냥 골골골하고 애고 애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부 인민평가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인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열질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상을 가만히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 천일이 탁옛날늘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신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나와라. 이 자연에 대해서 설명할 사람이 다 와라. 내 설명을 하면, 내가 신이 없다고 인정해 줄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주제는 뭐냐. 과연 신은 있는가? 있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달나라, 아니, 우리나라의 지구, 지구에 인간들이, 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막 수많은 우주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렇 근데 그렇게 해도, 이 천재지변, 이 자연재해, 손도 못 대잖아요. 이걸 어떻게, 못 대요, 이거. 예전에 우스갯소리로그 뭐예요, 그 저기, 그,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게끔, 구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약 부린다고 하더구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이 고기압층, 이걸 그러면 몰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비행기 띄워가지고, 막 이렇게 선풍기 들, 틀듯이 틀어가지고, 쉰가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보 못하잖아 못해요 어? 그럼 우리 인간들이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그냥 비명 지르는 거야 이제 할수 있는 거아것도 없어요 비명 지르고 에어컨 틀고 에어컨 속에서 꼼짝 한관 잡고 어? 근데 에어컨도 에어컨 틀으면은 된말로그 바깥 털기 또 들어가 이게 요즘은 낮에는 낮에대로 고생하고 밤에는 밤대로 개고생하고 이래, 이래, 그래 요즘 시절이 그래요 그래서 신이 단편적인 예에요 응? 어떻게 꼭 그렇게 여기에다만 비유할 수가 있느냐 그러지만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우리는 태풍 홍수 바람 비뭐이 여기에 자연재해에 대해서 있잖아요 인간들이 아무리 길고 날고 뛴다고 하더라도 답이 없어요 수능을 하라고 못살아요 수능을 하라고 숙된 말로 고기 안 숙이고 고기 빠빠이 쳐들어갔다 쳐들었다가는 뒤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이거는 지구상의 최강국 미국이든 소련이든 그러니까 러시아 러시아든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할수 없어요. 그 잘난 중국이 응? 보세요 그 태풍 몰아치니까 다 그냥 숙대밭 됐잖아요. 응? 그걸 어떻게 막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막을 수가 없다니까 그걸 누가 막아주냐 막 없어요 응?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일 하늘에서 하는 일이야 하늘에서 하늘에 누가? 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신은 니신내 네네 신이 다 다르냐 아니에요 큰 틀에서 그 우리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얘기하는 창조주 응? 기독교는 이제 창조론자잖아요. 창조론자 잖아요 창조론자 다윈이나 이런 다른 진화론자, 어? 진화가 된 거고 거기는 창조신이 만들었다고 하고 이 그런 개미 좀 다른 나라 다른 건데 원 창조주는 같아요. 딱한 분. 딱한분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신을 이해. 그러면 야그 예수, 예수나 부처나 막 마오메트나 막쫙 있잖아요. 공자나 이런 분들은 뭐냐? 신을 대리하신 분들이에요 신을 대리하신 분들 뭐를 대리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응? 아버지가 나를 이 여기에 보내가지고 너희들 너희들 죄를 사해주고 이렇게 하라 깨우쳐 주라 이래서 내가 왔다 독생자라고 하죠 독생자 어? 왔다 응? 그러니 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응? 그래야 너희들 말이지 천국 갈수 있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부처님은 야 너희들 업이 많아 업이 많으니까 있잖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돼 응? 열심히 착하고 응? 착하게 살고 덕을 쌓고 살고 베풀고 살고 그래야 너희들 있잖아 이 윤회를 이 멈출 수가 있어 응?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저저 저 티벳 쪽에 가면은 또뭐또 뭐뭐또 깨달음을 많이 또 강조하는 그런 게또 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이 천일이 어느 형상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아프리카 그 작은 민족에도 신이 있다고 당연히 있어요. 그분들이 그 추앙하고 모시는 신이 있어요. 응? 저기 그그 그 뭐야 그 멕시코 쪽이나 옛날 인디언들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다 있어요 그게 그 신들이 당신들이 모시는, 모시는 신들이 그럼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단군신하고단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를 믿었어요 칠성신을 믿었잖아요 칠성님 응? 칠성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자 각 나라에 그 대표하는 신들이 다 계셨어요 응? 그러면 그 신들이 다 각자 그 다른, 다른 자손들이냐. 물론, 저기, 조물주니까, 그러니까 조물주가 봤을 때는, 각자 다른, 그 나라에 맞는 사정을 가진 대리인을 보낸 거예요. 대리인. 당신 자손이 됐든, 그 뭐, 이제 친척이 됐든, 동생, 동생이 됐든, 누가 됐든, 아니면 출중한, 응? 자기 그 부하가 됐든, 둘굴려보낸 거예요, 그게.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당시에 저쪽에 이스라엘 저쪽에 그쪽 지역에서 사셨는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뭐야 그 전파 하겠다고 자기네말로 샬라 샬라 샬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나라 들어요? 못알아듣잖아 그죠? 못 알아듣어요 이해가 안돼 이해 불가야 저 미친놈 아니야? 이래 버린다고 부처님 마찬가지 응? 부처님이 태어난 당신네 나라에서 설법을 하고 가르치고 교화를 시키고 그건 가능했을지 모르나, 부처님 우리나라 와가지고서는, 뭐, 어, 샬라샬라 해봐요. 알아듣지도 못해. 도저히 이게 교화가 안 돼. 뜻이 안 통하니까.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봐요. 아프리카 미개인들, 식인종들, 피그미족이나, 막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신이 가가지고, 저, 저 우리나라 당구나라비라고 하자고요. 딱덮어짜락히알림에 가가지고서는, 아시아씨아 가가지고서는, 이리 오너라, 내가 환웅이란다. 이래, 이래 봐야 걔네들한테 씨도 안, 안내껴요 걔네들은. 우리 그 환웅 그당구나라비 잡아먹으려고 되뷔할 거야, 아마. 응? 어? 뽀얀 게 맛있겠다고, 응? 어? 그래, 잡아먹을 거예요. 그렇듯이. 각 나라에 그렇게 특색있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어 놓은 거예요 대신 시기적으로는 조금씩 달라요 시기적으로는 하지만 그 출연했다고 해요. 출연 응 출연했어 하지만 그 신의 대리인들이 다 각자 자기가 맡은 책임구역 세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타 내에서 자기 자기 노력 충신껏 자기 능력껏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가르치고, 깨우침을 주고, 끌고, 이러다가 때 되면 돌아가신 거예요, 다. 다 이렇게. 응? 그, 그, 거예요 음, 요새 여러분, 이나 날도 왔다, 오래, 오래, 오래, 오래 얘기는 못해요. 자, 보세요. 네, 내 이거, 내부처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이걸 하나 주워 갖고 왔는데. 아, 얼마 전에 찼다 그걸, 그런 로 없어. 무슨 영화에. 자, 보세요. 우리 이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 우리 지구는 참별 볼일 없어요 그죠? 요게 요게 우주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 우주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면 여기에 이 동그랗게 생긴 이 우주의 우리 지구는 있잖아요 뭔지 뭔지 정도로 표현될까? 응? 이게 이 지구가 속한 은하계 같은 은하계라계도 하나의 구루 그룹이 이게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니까 이 우주의 크기도 몰라 대충 과학자들이 어림 잡아서 얼마일 거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응?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걸 이 우주 전체라고 봤을 때 우리 지구는 여기에 뭔지 정도로도 표, 표시가 안될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 지구가 그러면 우리 지구 지구 내 대한민국은 어디 어디 어디 표시된 게 보일까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우주가 어? 이런 우주가 은하계가 아니야. 은하계가 아니고 이런 우주 안에 은하계는 수천 개가 있는데 이 통토로 이런 우주가 믿기가되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계산을 못 해.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 이 철을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 스타트랙, 스타트랙, 스타워즈가 아니고, 스타트랙에서, 어, 스타워즈 아니에요. 에? 거기에서, 그 뭐야, 순간이동 있잖아, 순간이동. 뿅! 하고 막 그, 그, 막 블랙홀로 이동하고 하는 막 그런 이제 우주선.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주선 자체도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걔네들 무슨 뭐 영화에서 무슨 방식이라고 하더구만 그거를 개발한 과학자 즉 엔지니어 엔지니어가 <웃음> 딱그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내내 실패를 했어요 내내 내내 개발을 하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그 실패한 원인을 못 찾았었는데 미래에서 쇽막관사에 와가지고 알려줘요 야 니가 실패한 이유는 이거고 니가 몇 년에 이걸 개발해서 그걸 해 완성해 했더니 얘가 그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확인을 하고 <웃음> 자기가 오류가 뭐였느냐 하고 지가 되뇌 얘기를 하는데 뭐냐 자기는 이 우주가 하나 했다, 하나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 자기 오류가 뭐냐 이 우주가 이게 하나가 아니고 다른 우주가 수없이 있다는 이 이 논리를 이 이론을 지가 간과했다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가 그래서 그 엔지니어가 그런 그 대사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 천이 그 작가 스타트랙의 그 작가는 빛대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는 거예요 우주 철학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똑같이 옛날 영화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저 그, 그 엔터프라이즈오 나오고 하는 거그 영화예요 엔터프라이즈 슝 해가지고 막 그거 거기에서 그 대사가 나와요 엔터프라이즈오가 가다가 여기 이쪽 공간에서 이쪽 공간으로 펑 하고 날아가는 그런 그 기술을 만든 엔지니어가 그런 그런 대사를 해요 그래서 그 대사를 한그 엔지니어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그 작가 글을 쓴 작가. 그 시나리오를 만든 그 작가가 대단하다는 거를 이천이은 알았어요 그 자기는 그냥 농담으로 내지는 뭐 그런 가설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맞거든요 맞아요 우주의 이론은 무한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천은나그 몰라요 원래 그런 거 모르는데 단지 신에서 하는 일과 신에서 모든 그러한 것들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다 보니 우주 자체도 우주 이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죠 이게, 이게 우주라고 생각하면 지구는 먼지로도 먼지, 표시가 안 된다고 여기에 먼지로도 기록이 안돼 먼지보다 더 작아 마이크로 어쩌고 나갈 거야 이제 그러한 일, 그러한데 이런 우주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가 한계가 아니고 아셨어요? 신은 존재하고 신은 위대하고 신은 그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 되있잖아요이 더위 저저 저 하늘에 있는 응? 하늘에 있는 저 고기압 쫓아 보라니까요. 쫓아 보세요. 누가 해. 지금 다숙수무책으로 그냥 저놈무그 고기압이 물러가기만 바라고 하셨잖아요. 응? 안 물러가면 어떡해. 요즘 그러더구만 어제 뉴스도 보니까 그 데프리카. 데프리카 아시죠? 대구가 너무 더워서 대구 불어서 아프리카 주, 붙인 말이 대프리카래요. 아프리카에 살다 온 사람도 그 습한 그걸 못 참고 뒤집었다고 이래가지고 뉴스가 기사화됐더라고요. 응? 이 습하고 막 이런데 답이 없어요. 이거 죽어 이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노인들 그 저기 바타나가서 일하지 말라니까 일하다가 열사병 걸리고 온열질환을 해가지고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돼. 응? 하지 말라고 안 해야 돼. <웃음> 여러분들 하지 말라고 하지 마요, 에? 하라는 것만 해. 하라는 것만 해요. 하라는 것만 해도, 할게 얼마나 많아.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그 하, 하라는 것만 해도 다 못하다, 다못다고 죽어. 아시죠? 신, 신의 존재를 잊고 없고, 이거는 여러분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거는 캐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싶고 다 하고 살아요? 아니면 내가 아나 노트북은 내야지 한다고 노트북은 돼요? 안 되잖아 그죠? 그럴 거 같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할거 같으면 당연히 아니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왜 나만 불행하고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을 무조건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러는 너는 신한테 한게뭐 있는데 응? 신한테 뭘뭘 받치고 공양을 하고 이야기 나눴더라도 니가 그러면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니네 나름대로 답할 수 있는 게 뭔데 없어요 응? 지는 없어 그래 놓고 불평분만만 해요 아 신이 나를 안 도와준다 뭐 신이 나... 신이 나를 요것만 도와주면 내가 신을 믿을 건데 뭘 믿어? 신이 그래요 야이 새끼야 너도 안 믿어도 된마 내가 있잖아 너 같은 놈들이지 어 그거 간수하기도 힘들어 야너 나랑 서로 쌩까자 아는 척 하지 마라 신은 그런다니까요 뭐 나를 도와주면 믿고 뭐 응? 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지면 내가 신의 존재를 개코나야개코나 개코나. 신도 필요 없.. 신도 그런다니까 야 나도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응딴 데가 돌아 야딴 데가 가 이실끼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응? 우리 인간은 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간 미물에 미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 인간 자체가 응? 보잘것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잘 것도 없는 인간들, 인간들이 하나에 둘이 어마어마하잖아. 어마어마해요. 그 신들이 어떻게 다 그거 관리해? 못해요. 못해. 안 해. 못하지. 신이 뭐못 빠졌어? 그거 날더 죽고 왔는데 그런 거고 앉았게? 이천일부터도 안 해요. 그나마. 신을 믿고 따르고 울고게 살고 막 이러한 미물 이러한 인간들만 추리고 추리고 추리고 챙겨서 도와줘더라도 신은 그것도 바빠요 그것도 재미난 것또 하나 팁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바코드 알죠 바코드 2001이 언젠가 그랬어요 <웃음> 죽으면 요즘은 시절이 변해서 지옥가도 일일이 재판 안하고 콤베어 타고 씩 들어가면서 그 바코드 하나 딱딱딱 인식해 가지고 너는 너는 무슨 죄를 몇번 무슨 죄를 뜨고 무슨 지옥 해 가지고 자동선별기 아시죠? 자동선별기 <웃음> 그래 가지고 아 요즘 같은 나이티 시대에 옛날같이 뭐옥경대를 보여줘라 뭐 이렇게 안 한다니까 신과 함께하는 옛날 방식으 따르더구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이제 안해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바코드가 뭔지 우리 몸에 바코드가 뭔지 부르죠? 있어요 다그 바코드 그 도착하라고 붙여주는 게 아니야. 다 있어요. 뭔지 알아요? 내가 얘기해 줄게. 이 천일이 얘기해 줄게. 여러분도 지문입니다. 지문이에요. 지문. 이 지문은 있잖아요. 세상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 똑같은 사람. 유전인자는 저이 천일이 언젠가 얘기해도 유전인자는 있잖아요. 지구상 인간 중에 다섯 명인가 여덟 명이 같은 확률이 있대요. 유전인자는. 이거 지문, 기가 막혀요. 지문이 뭐야? 바코드에요, 바코드. 여러분들, 나 이천일 언젠가 외국 갔다 오다 보니까 주, 들어올 때 지문, 지문만 인식하더구만. 기가 막혀요. 응? 요즘 가끔 수사물 보면은 많아. 옛날에는 하지도 못한 이거 쭉 지문이라고 해서 지문 조금 이거 가지고도 이제 범인 잡잖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잡아요. 그게 왠줄 알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지 잘, 잘 보면 똥골뱅이만 막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 것 같죠? 이거 대단해. 요 이게 바코드야. 여러분들 나중에 딱 가가지고, 저기, 죽어가지고 전세계 딱 들어가면은 거기 지문인식기에서 손딱 대잖아. 그럼 자동인식이 돼. 나 같으면, 어, 법사천일, 삐리릭, 이렇게. 이게 된다니까. 알았어요? 이게, 이게 바로 바코드야요 바코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아 나는 전일 많이 졌으니까 이거 없애야지 해가지고 이거 막 갈아 이제 그러면 안 생길 것 같아요 또 똑같이 나와 이게 똑같이 다시 생겨 지문을싹없애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노동자들이 많이 하게 지문이 없어진 경우가 있더구만 또 살이 솟아나서 지문이또 생겨 아셨어요? 우리 혈액형만 해도 간단해 A형 B형 C형, 뭐, C형 없구나 A형 B형 O형 AB형 뭐 있어 홍채 홍채이지 요즘 뭐 카메라 쪽에 있지만 제일 정확한 거는 지문이에요 지문 여러분 지문 관리 잘하세요 C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셨죠? 오늘 어, 날도 근데 여기까지만 할게 이차를 뒤지겄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영상을 안 찍어요 아이 죽었어 아, 날 너무 덥다고 짜증 내지 마시고, 음, 그냥, 어, 웃으면서 하세요. 이렇게 더울 때, 그, 같이 짜증을 버리면, 똑같이 싸가지 없는 놈이 돼. 근데, 이렇게 더울 때, 정신 차리고, 아, 내가 상대방을 위안해주고, 도와주고, 막 그러면, 이것처럼 큰게 없어요. 크게, 큰 덕. 응? 아시죠? 신은, 어떻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신 없다고 인한 인간 올라가서 저 구름 좀 쫓으라고 하세요. 부닥거리 한번 하라고 하세요. 아니, 부닥거리에서 쫓았으 하고, 어? 찬성하고 기도해서 했으면 하고, 다 하라고 하세요. 그는, 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신은, 다시 말하면, 야, 그게 뭐, 자연입니다. 자연. r e t r 자연. 음? 자연이 바로 신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뭐 카카오톡이 왔다는데 아이고 좋은 날 보내세요